그럼 제가 사는 집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매일 저녁 11시가 되면 저는 이제 편집을 마치고 이 길을 따라 제 집으로 갑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제이 어두우면 후레쉬를 키지만 근데 밝은 날도 있어요 밝은 날이 있으면 이렇게 후레쉬를 키지 않고도 갈수 있는데 오늘은 좀 어둡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후레쉬를 키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좀볼수 있게 11시가 되면 이 길을 따라 갑니다 제가 이 숲속을 택한 이유는 여기가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호스텔은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호스텔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호스텔에 갈 때마다 거의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내면은 코고는 사람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잘수 있고 공기도 좋고 해서 일부러 여기를 여기서 택한 거예요. 제안식처소로 지금이 21년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근데 지내만 해요. 막 엄청 춥다. 그런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따 제가 도착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제 체온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텐트 안에서 지내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어두운 날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켜고 갈 때도 좀 많았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고, 오 고요하지 않나요? 텐트에서 자다 보면 다람쥐가 막 투두두둑 지나갈 때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저녁은 아니지만. 낮일 경우에 사람들과 같이 산책하던 개가 제 텐트 근처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면 언제 한 번은 제가 개가 제 텐트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좀 멀리 보냈는데 손짓으로 아무튼 이제 여기 산책로에서 제 텐트로 들어가는 계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제 텐트에 뭐 물건이 없어졌다고 아니면 그외에 다른 물건이 없어진 경우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 뭐 노트북이나 여권 지갑 이런 것들은 가방 안에 넣고 다녀서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 텐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슬리퍼를 넣는 줄 아세요? 이 신발을 넣는 줄 아세요? 여기 안에 누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는 걸미안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제신발 놔뒀고. 그리고 이게 제 텐트가 어떻게 되 있냐면 이게 이모네 거기요. 이 밖에 지내다 보면 이게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제 한 번도 물이 새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내부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대충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 안에 두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낮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 딱 보통 통 이렇게, 이런 시가 되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이 자리에 뒀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신발 이 자리에다 놓는데 안 놓을 때가 많아요 까먹고 그래도 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자면 이렇게 닫고 모기장을 꼭좀달아주면 좋아 이게 확실히 벌레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 때는 어떤 어두움이냐면 음 한번 꺼볼게요 이거 후레쉬를 요 정도 어둠입니다. 달이 밝으면은, 진짜 달이 밝은 날이 있거든요. 달이 밝은 날은, 이제, 총장이 지금과는 다르게 천장이 다 보이고, 그리고, 달 그림자에 비춰서, 나뭇가지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난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여기 산이니까, 이제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안 다닌다 해도, 혹시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 위치가 발각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을 이렇게 해놓는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해놓는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제 불빛이 비치는곳을 최소화해요 제가 만약에 이 등을 이렇게 놨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주변에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날 뻔 멀리서 도 보이고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닫아주고 제가 보통 어떻게 되냐 이렇게 침낭이 있죠 침낭이 있고 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좀 추울 수가 있는데 이 담요를 이렇게 두개 덮여가지고 몸을 감세요 최대한 이제 이 몸을 감싼 다음에 이 자크를 잠궈주는 거죠. 그럼 어느정도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이렇게 잠가주고 베개는 이게 좀잘 꺼지는 베개인데 이거 하나 더, 더 떼서 작은 베개를 하나 더, 더 떼서 이렇게 자는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갔다 오면 갈라입는 내복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날에 밖에 있는 그 가방, 아까 보셨던 그 가방, 공항가방, 그것, 그리고 빨래 넣는 장소 등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